유난히 포근한 공기 너의 코를 스치면 살랑이며 내게 다가오고 가벼운 옷차림에 너의 옷을 챙기면 기분 좋은 네 모습이 You're my everything o oh, 너에게 흔을 건네었던 말 Love you babe 함께 걸었던 맘을 나눴던 너를 난 Love you babe <목소리가> 잠깐 잠이 든 걸까? 이 세상이 너무 짧진 않았을까 다시 날 보며 알아볼까 우리 꼭 웃으며 만나 You're the love of my life baby 너의 말을 들을 수 없어도 You're my everything Love you babe 함께 걸었던 맘을 나눴던 너를 나 Love you babe 더 행복하게 웃고 지내길 그곳에서